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의, 응. 그 여름인데 휴가 안 가세요? 휴가? 휴가가 뭐... <웃음> 내가 시간 내면 휴가지. <웃음> 휴가.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아, 근데 특별하게 가고 싶은 곳은 없어요. 음. 너무 한국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솔직히 웬만한 데는 산에 기도하러 너무 많이 다녀서 좋은 산천 뭐 좋은 곳에 뭐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딜 가고 싶다 뭐를 뭐 하고 싶다 이거는 없어 아 진짜요? <웃음> 아 그래도 저는 막 가고 싶은 데도 있고 막 그랬는데 선생님들은 오히려 맨날 여기 앉아 계시니까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지 맨날 갇혀 있는 건 아니고 손님을 상담할 때만 갇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짬짬이 산을 많이 다니지, 지방을 많이 다니는 편이어서, 웬만하면 안 다닐라고 하지. 오히려? 어, 웬만하면 진짜 안 다닐라고 하고, 또 사람들이 왜 휴가철이잖아. 그때는 진짜 웬만하면 피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응. 네. 남들이 휴가철일 때 우리는 여기 안에서 기도하고, 뭐, 가까운 데만 이렇게 조금 다니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휴가가 좀 끝나면 좀좀 좀 한산해졌다 싶을 때는 지방으로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지 예 네. 응. 알겠습니다 응. 선생님 저희가 오늘은 맨날 그 사주 들여서 사주 보는 게좀 지겨워가지고 응. 새로운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웃음> 아 진짜? 어떤 걸가져가냐면 선생님 그 옛날 사람들 이런 응. 사진을 보고도 관상이 가능한가요? 아 관상 가, 가능하죠 어, 그런 거를... 볼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이 그림도 상관이 없네 어, 그렇지.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옛날 사람들 그 사진 을 응. 하나 가져왔는데, 아, 진짜? 관상 한번 봐주세요. 이분, 어, 이분 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관상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초면, 아, 이게 <눈>, 처음인가? 초면이신가요? <웃음> 아, 좀 애매하네. 이렇게 간상을 이렇게 딱 보면, 어, 화상이잖아. 이 얼굴 전체, 얼굴에, 뭐, 사람들마다 이미지, 뭐, 뭐,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 용맹하다? 용맹하다, 뭐, 뭐, 용맹하다는 뜻을, 단어를 써야 되는 거 맞나? 그런데, 이 눈매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어, 바다에 있는 용, 용이지, 용. 음. 용의 하상이다, 이제 어, 보면 그래요? 돼. 용의 하상. 눈매가요? 어, 오. 용. 왜 물에, 용 알지? <웃음> 물, 불 뿜고 <붓고> 막. <웃음> 용의 하상이다,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용맹하다가, 표현이 맞겠지, 그지? 어 그거 또 기하고 기쪽하고 기볼 기어코코 코 여기 매부리 쪽을 하고 어, 이제 여기 밑에 턱선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네. 말려는 조금 안좋았던 거고 코. 어떤 게좀안 좋은 거예요? 말려는 단명인가? 단명인가? 어. 명은 긴가? 명은 긴것 같은데 끝은 돌아가신 끝은 조금 안 좋아하는 거 같고 그리고 어 굉장히 그 자기가 왜 이렇게 음 추진력? 뭐 추진력 뭐 이런 게 엄청 강한 사람이지 아, 그 어. 보고 그런 걸 좀... 눈매 눈매와 코와 눈썹 사이를 엮어 이렇게 놓고 보면 엄청 강한 사람이야 굽힘을 굽히지를 못해 그게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어 성격 어. 여기 성격에도 왜 얼굴이 간상에도 성격이 나오잖아 성격이 나오는데 절대로 굽힐 수 없는 사람 목을 배가는 지연정 내, 나의 목을 배가는 지연정 자기는 무릎을 구를 수가 없다 어, 뭐, 그런 신분인 걸로 보이는데. 음. 그, 이런 용맹함을 갖고 있는 분은, 뭐, 장군이지, 뭐. 어, 그래요? 어, 학자는 아니지. 간상 뭐. 자체가 그렇지. 그, 분이시죠? 그렇지. 응. 어. 간상을 음. 놓고 보면, 절대로 내 목은 베어 간 지현정. 나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다. <웃음> 자기 신조는 굽히지 않을 거다. <웃음> 자기가 마음을 먹었던 거는, 자기가 결단을 내렸던 거는 밀고 간다. 뭐,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응. 음. 그러니까 고집이 엄청 센 고집이지 뭐. 어떻게 보면 조심 관상인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아래 있는 분들은. 아유 듣지? 밑에 식솔들은 뒤졌지 뭐. <웃음> <웃음> 뒤졌지? 밑에, 밑에 식솔들은 반팔도 못해 뭐 못해 뭐 뒤졌지 뭐. <웃음> 어 진짜 용맹하신 분이네. 음. 그러면 선생님 그분.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그분 누구나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도 솔직히 사진 보고 그러니까 듣기만 많이 들었지 사진 보고 이거 누구야? 했는데 그분이 이순신 장군이예요 <웃음> <웃음> 이순신, 이순신. <웃음> <웃음> <재소,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서 용맹.. 아니 용맹하시다고 말.. 맞잖아요 용맹하면. 감히 제가 화상을 봤네요. 용맹하시고? 선생님 말씀하신 게 거의 마, 맞아요. 뭐, 어, 어, 그랬는데 이순희장군님왜 가져왔냐면 어. 요즘에 선생님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 유행 엄청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음. 지금 오늘이 2일 기준으로 8월 2일 기준으로 벌써 200만이 넘었어요. 오. 천만이 이제 넘는 지금 상영하고 있는 거? 얼마 오. 안 됐어요. 개봉한지. 그런데 너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오. 근데 그이순희장군님왜 가져왔냐면 거기 남자 주인공이 박해희 씨라는 분이에요. 혹시 박혜희 씨가 이순신 장군님하고 어느 정도 싱크율이 아 관상이 아지 아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박혜희씨 관상을 한번 봐주세요 아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님하고 뭐 코나 눈이나 뭐 어느 정도 뭐 싱크율이 좀 있는지 아 그래서 혹시나 잘 됐는지 그걸 한번 봐주세요 아예 오케이 오케이 핸드폰 잠깐만 주세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분이 박해 씨아아 일반 일반 사진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은 그한상이라는 영화에서 너무 분장을 해놔가지고 일반 아 사진을 한번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박해... 한번 봐주세요. 음... 박해 씨 생년월일 불러드릴게요. 음. 어... 잠시만요. 일단 뭐 박해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잘 생겼으니까. 7 7년 1월 26일. 1월 26일. 잘 생겼죠? 아잘 생기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아, 그냥 싸가지 없어도 다 용서가 되는 거니까. 일단 잘 생겼잖아. 잘 생겨야겠네. 아, 그렇지. 무조건 잘키 크고 잘 생기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여자도 이쁘면 게임 끝나듯이 <웃음> 근데 매치를.. 매치? 눈부터 이, 한번 봐주세요 눈매를 놓고 네. 네. 보면 네. 이순신 장군님하고 <웃음> 눈매가 매치는 안 맞아 어, 어. 어 매치는 안 맞아 왜냐면 눈매가 이분은 좀 남을 좀 따라가는 위주 오히려. 어, 오히려 자기의 고집보다는 자기의 고집보다는 왜 자기의 주관이 있잖아. 뭐나 요렇게 하고 싶어, 나 요렇게 하고 싶어. 자기 의사 표현이잖아. 쉽게 네네. 말하자면 이분은 될수 있으면 배려심이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편이고 네네. 이 사람은 근데 뭐 아닐 때는 뭐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통틀어서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좀 따라가는 편이고. 네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수신 장군님의 뭐 성품이나 이제 눈매를 보면 성품이나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따라가는 게 없지 무조건 나를 따라야지 그렇게 고거는좀안 맞아 떨어진다. 아예 다른 그렇지 성향이 완전 틀리지 여기 이수신 장군님은 무조건 나를 따라 나를 나를 따라 이 이거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돌진을 하시는 분이고. 근데 여기 박해일 이분을 놓고 눈매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분은 좀 따라가는 편이지 따라가면서 왜 이제 역할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있지만 근데 막 자기가 막 주장을 하거나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할래 뭐 이런 그런 거는 없지 어 그렇지 이 없대요. 코는 하상을 놓고 보면 이순신 장군님도 하상의 코가 이제 조금 길잖아 비대치에서 코가 조금 오, 오똑하게 이제 보이는 건데 근데 박해일 이분도 이제 얼굴 비대로 이렇게 놓고 보면 코가 오똑하신 분이야 코가 오똑하신 분인데 어 이거는 코는 대체적으로 뭐 재물 도 뜻할 수도 있고 또 후손을 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음뭐 가족 관계라든지 뭐 후손들 이런거는 다 괜찮다고 보면 음, 되는 거지 음, 아, 진짜요? 재물 운 근데 음. 박해일 이분이 뭐 연기도 하고 뭐 이래 했잖아 네. 근데 코를 놓고 보면은 조금 50대 뭐 후반으로 중반 후반으로 가서는 재물이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자기가 했던 것만큼 재물은 많지는 않는 아, 걸로 보여. 어, 신기하네. 그분이 어. 코는 좀 맞는, 편이 어, 그 맞는 편이지. 어. 맞는 편이지. 코는. 응. 그리고 하, 그, 하, 아래쪽. 아래쪽을 네. 놓고 보면, 아래쪽은 이순신 장군님을 놓고 보면, 우리가 왜 여기, 여기는 말년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네네네. 보편적으로. 네. 말년인데, 어, 이순신 장군님, 뭐, 누구나 다 알듯이, 뭐, 말년은 안 좋지 않았나? 뭐, 뭐, 그, 그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하상을 이렇게 보면 말년, 이렇게 간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말년 간상은 안 좋아. 음... 갑자기 돌아가신다든지, 음... 뭐, 갑자기 뭐, 밤에 잠자다가 돌아가신다든지, 네네네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간상이지, 음... 이 간상이. 아... 그렇게 돌아가셨나? 아니, 그, 뭐... 나도 역사를 잘 몰라서. 하여튼. 아요그 갑자기... 나의 죽음을. <웃음> 아 그래? <웃음> 그냥 말세지. <말씀해주세요, 그냥. 웃음> 어 간상이 말년 간상은 후덕한 간상인데 하여튼 끝은 안 좋은 간상이야. 음. 뭐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만약에 안 돌아가셨더라면 아마 옥살이를 했다든지 뭐 요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말년 아, 간상이. 음. 박해일 씨. 막 박해일 이분은 놓고 보면 말년에는 고독한 사람이니까. 아마 말년에는 조용히 혼자 고독을 즐기지 않을까. 말년에는. 뭐 60이 넘어가고 70으로 이제 갔을 때는이 사람이 쉬는 쪽이 더 많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그까지는 연기하는 모습은 보이진 않아. 아, 진짜로. 말, 이 간상에서. 아, 어, 간상에서다잉. 네. 오이, 어. 뭐, 다 간상에서. 어, 간상으로 이제 놓고 보면 그렇다, 이제 오.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의외로 이 박혜일 씨 눈썹을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성격은 나쁘진 않아. 온화하다는 말이 어. 어 성격은 나쁜 성격은 아니야. 까칠한 성격은 아니야. 아치라고 막 자기가 막뭐좀 이제 좀 이름 있다고 해서 막막 막 이렇게 깜찍 깜찍거리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어, 오히려, 오히려 차분한 사람. 자기 위치가 있는데도. 어 차분하고 좀 자기 존재감을 조금 많이 안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눈썹을 놓고 보면. 어.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 박해 씨랑 이순신 장군님 그 싱크율은 어느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몇 퍼센트 된다고 보세요? 코가 있으니까 10프로 1 10 0요 <웃음> 관상이라면 박해일 씨랑 이순신 장군님은 아예 관계가, 아예 관계가 없네요 어, 완전 성격이 아 어. 관상 나도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아좀 좀 나도 좀 재밌네 이제 <웃음> 네, 그만 보셔야 돼요 저희가 그러면 응.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케이 응. 씨가 아무튼 응. 지금 이 영화가 엄청 잘되는 페이스예요. 근데 박해일씨가 그동안 뭐 당연히 유명한 영화도 많이 했지만 이 영화가 정말 대박이 칠것 같은데 박해일씨가 올해 좋은 운이 좀 들어와서 이런 기운이 좀 있는 건지 한번 작년부터 오는 좋았네. 아, 작년부터. 음. 그 전에 그렇게 어 21년 20년도에는 안 좋았어. 아, 그래요? 근데 음. 작년부터 좋아서 언제까지 좀이 자리를 한 3년 4년은 계속 좋다고 봐야지. 계속 좋죠. 저 어, 그거 지금 이 사람이 뭐 한산인가 뭔가 영화 지금 나갔다며또 한개가 또 들어와. 아, 이거 말고. 어, 또 들어와. 그거는 요거는 지금은 뭐 이순신 장군님 뭐 대역을 하셨다며 네네네. 근데 봤을 때는 그런 쪽은 아니야 아... 어 사극 쪽은 아니야 아, 지금 현대물로, 어, 현대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음... 보여 근데 요게 이게 핫한 거지 고그 다음 거는 그렇게 많이 핫하지는 않는 그러면 걸로 보 아무튼 이런 네. 좋은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좀 많이 따라간다고 봐야지 그래서, 크게 막 조심하고 자시고 할건 없을 거고,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까지 좋고, 어. 뭐, 이슈화되고 이런 거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아, 음 알겠습니다. 계속 좋아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보여요.